자 이제 우리가 인근 협상이 타야되는 그날가지그까지 예. 함께 하는거야. 예. 자 결의를 다는 의미에서 예. 나처럼 머리에 뒤를 <,ân> 두르게. 이, 자식들 예. 진짜 나쁜 자식들. 이, 이, 이 자식들. 야야너 <웃음> 야, 야, 뭐하는거야? 재롱 떨라고요. 징그러 임마 <웃음> 이상하게 재롱 떨고 싶네. 넌또 뭐하는거야? 술래잡기 하려고요 같이하자. 야잘 탔네. 빨빨 뭐하는 거야? <놀람> 이상하게 술래잡기 하고 싶네. 난 재롱 떨고 싶은데. 그러니까 오하리 아니 정시자이그림 사장님의 임금 인상 확인을 사인 받는 그 순간 예 투쟁을 하는 거야. 예오모사장 김태일은 물러하라 세상에. 아, 이런 나이 든 편이 왔어. 어, 네. 네. 야, 만졌어, 만졌어, 자, 무슨 하는 거야 지금? 사인했는데? 아, 무슨 소리예 아, 아, 이상하게 아, 스타킹 대신 갔네. 저기 잘리세요. 아, 사인. 네. 우리 시립사원이 3일째 단식 규장하고 있습니다. 어, 임금이 우수. 인상되기 전까지 딸한톨물한 모금 마시지 않겠습니다. 네. 그래, 서 자네가 뭐 원하는 요구 조건이 뭔가? 아,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시죠. 어. 그러게 그래, 삼겹살이 좋은가? 그 보쌈 먹고 싶은데. 그래, 후식 야, 뭐. 뭐 하는 거야 이 음식 주문하는데요? 무 소리야, 단식 규장하는 놈이? 이상하게 쌈싸 먹고 싶네. 저 자네들 요구조건이 뭐야 그래서. 임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아, 자네는. 임금을 내려주십시오. <웃음> 뭔 소리야 인마. 이상하게 들을 받고 싶네. <웃음> 저 자녀! 자녀.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세요. 그래요. 아, 알겠네. 그러면 자네요구조건 우리 충분히 수렴을 했으니 내가 음. 과감하게 임금을 내려주겠네.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회사에서 자네들을 배려하는데. 위해서 힘쓰게 았나 네, 네! 아니, 뭐 줘요? 아, <웃음> 아, 잠깐!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? 동동 동대물을 하는데? 동 오늘 난난다오다 꿈에서 본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오 희한해.